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최근에 공개한 한 게임이 있는데 이 높은 퀄리티를 가진 게임이 놀랍게도 한국에서 개발 중인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이름은 크로노 오디세이로 한국의 개발사 엠픽셀에서 개발 중인 게임이죠 엠픽셀의 이전 작품은 그랑사그라는 모바일 게임이라 흔히 말하는 트리플레이급 패키지 게임의 첫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요 게임은 액션 MMORPG인데 요즘 출시하는 게임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눈 타겟 방식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RPG들은 적을 하나하나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 게임은 자신의 카메라의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선 장기간 게임을 즐길 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영전과 검은사막과 같이 액션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론 타겟 전투가 게임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패로 보스전을 치르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공방의 양상에서 마비노기 영웅전의 냄새를 느껴볼 수 있죠. 게임의 타이틀인 크로노는 그리스어로 시간이란 뜻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이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게임의 주요한 세계관은 시간과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시계가 등장하며 시간을 멈추는 장면이나 공중에서 점프하여 적들을 내려치고 시간을 역재생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등 세계관과 실제 게임 플레이 내에서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로노 오디세이의 소개 글을 보면 앞서 설명한 되감기, 정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등 시간은 세계관 전반적으로 플레이, 토리를 넘나들면서 게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게임 속 직업은 스워드맨, 레인저, 소설어, 팔라딘, 버서커, 어세신 총 6가지로 부르고 때리고 방어하는 액션을 가지고 다양한 전투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소개된 직업군이 6개인데에 비해 태포와 마법책이 땅검과 클로 무기가 보이는 등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세부적인 무기 요소들이 나눠지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규모 전투에서 직업 간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는데 할라딘으로 추정되는 직업은 계속해서 보스 몬스터의 광역이나 공격을 방패로 홀로 막아서는 흔히 탱킹이라 불리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어로 추정되는 직업은 스태프를 들고 공격을 하는 마법 계열의 공격도 존재하지만 후방에서 버프를 걸어주는 서포터 계열의 역할도 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트레일러로 무기 및 해부 직업을 뜯어보면 스워드맨은 검과 도 레인저는 롱보호와 숏보우 소설어는 오브, 책, 스테프, 팔라디는 작은 방패, 라지방패, 검, 창, 랜스, 버서커는 양손 도끼와 한손 도끼, 어쌔시는 양날검, 클로, 총등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게임의 콘텐츠를 한번 살펴볼까요? 확실히 액션성에 엄청나게 치중을 한 게임이라 그런가? 일단 게임 속에서 채집같은 생활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대신에 소규모 던전, 필드보스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레이드까지 RPG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하는 콘텐츠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액션성이 상당히 강조된 게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뻔하디 뻔한 RPG에서 보이는 콘텐츠였지만 단순한 보스전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PVE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PVP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다른 파벌들과 지배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RVR 컨텐츠도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신 게임 엔진은 얼리언 엔진 5로 제작 중인 만큼 상당히 리얼하고 미려한 그래픽을 뽐내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계절에 맞춰 풍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타라 숨쉬는 리얼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콘솔용으로 제작 중인 기대작 크로노 오디세이 요즘 하도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게임들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대표님이 직접 SNS에 모바일 쪽 버전 깔끔하게 접고 온리 PC 콘솔 버전으로 개발 중이라고 올린 글을 보면 게임의 신뢰도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 버전을 동시 출시로 개발 중인 만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빨라야 한 2024년 2025년 정도 아마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정말 개인적인 TMI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뇌가 마영전에 절여져서 그런가 정말 좋은 뜻으로 제가 플레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초창기 마영전을 보는 기분이 듭니다. 화려한 론 타겟 액션의 대규모 레이드까지 정말 액션 RPG의 로망 중에 로망이었던 게임이죠. 왜과거형이냐고요 이번에 공개된 게임 트레일러의 OST는 가드워어 레지던트 이블의 작곡가 크리스 벨라코스가 맡아 정말 웅장하게 게임의 분위기를 표현해놓았습니다. 아무튼 공개된 지 이틀이 지난 지금 벌써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 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응을 보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미쳤다고 라 말할 수있이지만 요즘 게임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나와서 그런지 버그 좀잘 잡고 최적화 좀 잘해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천천히 내놓으라는 등 무려 섞인 반응도 다소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크로노 오디세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대드는 게임입니다. 콘텐츠고 나발이고 일단 전투 자체가 엄청나게 재미있어 보여요. 제가 논타겟 액션에 미친놈이어서 그럴지는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